이렇게 이영준. 아, 돌패어요스승우 네, 선수가 K리그에서 드디어 첫 번째 공격 포트를합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다시 주고 받으며 이승우! 우와! Yes, e ah. i y 맞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오늘 경기를 직관하고 있는데 자 벤투 감독이 김천 상무와 이수원 FC의 경기를 직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뛰는 선수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도 충분히 그 후보군에 들수 있는 어,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 발탁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들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란과의 친선 경기에서 이제 교체 출전한 이후로 아직까지 네. 구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 개인에게도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좀 도전이 될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 려가면서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툭 차고 이승호 반대쪽 보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김현중 습니다 기록합니다. 와 이거 이승우 선수가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왼쪽 코너킥 니실라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해도 안졌습 한번 멋진 댄스 셀레버레이션을 보여 주고 있는 이승우. 설변은 yeah. 오늘 경기에서도 흥겨운 자신의 댄스 셀레버레이션을홈 팬들 앞에서도 보여 주게 되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of course we have a e it's easy to, to see that during this 그래서 the, the the, the for the, for the 이승우 선수 언급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죠. 1골 1도움 활약이 네. 돋보였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저로서 매경기 어떻게 보면 어 선수로서 어, 경기장 안에서 경기력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보여줘야지만 어, 대표팀이라는 곳에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캐릭에 온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 매 경기 기회이고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관절하게 경기를 임하고 있고.